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까 해요. 제 인생에서 게임은 빼놓고 제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게임만 했고 중학교 때까지 게임을 하다가 뭐해 먹고 살아야 되나. 그 게임 그때는 프로 게이머라는 느낌이 없어 가지고 다 이제 페인 아저씨들, 뭐 이렇게 PC방에서 담배 피면서 게임만 하는 아저씨들이 많았던 시절이라 제가 미래에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 내가 좋아하는 이 게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법벌이를 해야 될까 요거를 중3 때 고민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아이 게임을 그냥 내가 하나 만들자 해서 고등학교를 게임 쪽으로 진학을 했죠. 거기서 이제 어 2004년도에 제가 C언어를 처음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포문 하나 이해하는데 막한 1, 2주 넘게 걸 거의 한달 가까이 왜에이 이중 포문 그게 그 자체가 이해가 아예 안 돼서 정말 아 속으로 너무 답답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게임 공부하는 거 코딩 공부하는 거 이건 게임하는 거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더 많았어요 게임하는 거 얼마 안 됐고 아, 안한건 아닌데 게임을 하긴 했는데 막 학교에서 아오, 밤 9시 10시에까지 코딩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새벽 1시까지 이제 게임을 했죠. 또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게임 그래도 게임을 안하진 않았어요 무슨 수, 아무리 피곤해도 게임은 했어요 그 정도로 게임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코딩이 낮아지고 게임이 높아는 시기에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난 게임을 하는게 좋은건가 만드는게 좋은건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뭐 그거는 꾸준히 하다가 최근에는 아난 게임하는게 좋다 회사까지 다녀보고 아 게임 만드는 것보다 난 게임하는걸 더 좋아하는구나 요거를 느끼고 회사 그만두고 한 3개월동안 게임만, 게임만 진짜 밥먹고 게임만 했어요 그때는 이제 회사를 퇴사한지 얼마 안됐을 때는 이제 돈 있는 백수라서 이제 방 혼자 월룸, 월세 내면서 한 3개월 컵라면으로 대충 때어가면서눈 뜨면 컴퓨터 키고 롤하고 게임하고 이제 졸려서 게임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자고 또눈 뜨면 게임하고 요거 생활 한 3개월 했거든요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사람이 질려야 되는데 그당시엔 질렸어요 근데 네. 질렸는데도 했어요 할게 없으니까 저는 게임 말고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스노우보드도 한번 타보고 했지만 결국 대학교 친구들도 다 같이 게임하는 위주라서 저는 PC방이 엄청 안락하고 편안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지 PC방 다닌 거는 오래됐지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닌 건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때 중학교 때도 몇번 다니긴 했는데 얼마 다니진 않았어요 그때는 금전적으로도 좀 그렇고 집에 컴퓨터 있는데 뭐하러 p c 방가 요런 주의였는데 친구들이랑 하는 맛을 알아버렸죠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팀플레이 게임이 고등학교 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이제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요런거 했는데 팀 게임할 때는 확실히 같이 PC방 가서 한 팀으로 게임하는게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갑자기 왜 게임 얘기를 하냐면 호주 올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게임을 하면은 안된다 호주까지 와서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는 낭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안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여행도 혼자 다녀보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꽃구경도 가고 그렇게 해봤었는데 억지로 제 몸을 이렇게 끌고 간 거죠 게임 말고 다른 걸 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게임만 빼고 다른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다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유튜브도 시작한 거고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저번 주말인가 주말마다 혹은 이제 일 끝나고 나서 할게 없는 거예요 저녁에 해 떨어졌고 게임 말고 다른 걸 하는 것 중에 술 먹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매일 먹다가 보니까 술값도 만만치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 말고는 없는 것같더라고요 게임이 이제 아무리 여기가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PC방이 이제 1시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20불 내고 9시간을 했어요 9시간 동안 20불인데 이게 소주 한병 가격보다 이제 5불 정도 비싸긴 한데, 거의 이제 소주 한 병은 그냥 1시간 아니 30분이면 먹죠. 뭐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1시간 이제 20불로 9시간을 놀수 있으니까. 저는 확실히 게임이 가장 저렴하고 재밌고 뭐랄까. 아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게 너무 비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스킨스쿠버나 뭐 아니면 은 산책도 한 1시간 2시간 하면 여기 햇빛도 더워가지고 뜨겁고 덥고 근데 PC방에 가면 쾌적한 환경 안락한 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목마르면 바로 음료수 갖다 먹고 배고프면 라면 갖다 먹고 게임 안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늘 갑자기 게임 얘기하는 이유가 호주와서 처음으로 PC방 갔거든요 어제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국 서버로 잠깐 잠깐 하다가 한판 해봤나? 아 두판 해봤구나 이게 핑이 너무 높아가지고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오세아니아 서버로 계정을 하나 팠죠 그래서 게임을 해봤는데 어, 너무 재밌는거예요 어제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오늘 아침부터 나가서 또 게임하고 좀 전에 들어왔어요 지금 8시 반인데 제가 7시, 7시쯤 들어왔거든요 거의 한 9시간, 9시간 한것 같아요 게임방을 나서면서 이제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게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동생이에요 제 말대로 호주에서 까지 와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게 옳은건가 나쁜건가 좋은건가 나쁜건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또 자신있는게 게임인데 게임 안에서 이 오세아니아 서버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랑 채팅 한글이 안쳐지고 애초에 한글이 안쳐지니까 영어로 그래도 어 게임을 하면서 또 영어를 써요 물론 채팅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는 이제 공통된 관심사가 있고 공통된 취미가 있으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단 말이죠 마치 담배 피는 사람끼리 친해지기 쉽고 술 먹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쉬운 것처럼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기가 쉬운데 같은 게임을 하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 별로 시선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는게 시간 낭비인가? 이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술을 사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영어책을 샀거든요 공부하려고 예, 제가 집에 그래머인 유저를 놓고와서 중구 서점에서 샀는데 그래머인 유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샀어요 12, 12불 주고 샀는데 비싸죠 중고책이어도 그래도 이런거라도 좀 봐야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되나? <웃음> 시드니 가기 전에 이걸 어느정도 볼 예정인데 억지로라도 하루에 이제 1 0시간 되면 제가 룰을 하나 세운게 계획을 하나 세운게 평일에는 PC방을 가지 말자 PC방을 가더라도 주말에 가고 평일의 여유 시간에는 요거 영어 공부를 하자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 근데 간만에 게임하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혼자 하는데도 저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게임을 끼고 살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 게임을 제외하면은 저는 빈 껍데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코딩하게 된 것도 게임이 좋아서 게임은 게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도 생겼고 그러려면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공부를 할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부를 위주로 한것 같아요 예. 이게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해야 돼? 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난 게임이 좋고 게임하는 걸 좋고 막. 수학같은 거나 영어같은 거막 가르쳐주는데 이게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 않잖아요 미래에는 필요할지언정 중학교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 반발심이 저는 좀 있어가지고 공부를 등한시했었어요 그러다가 제 목표를 세운 뒤로 필요에 의해서 시어를 공부했고 수학도 공부하고 지금 영어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늦었다고 안하면 뭐 빨라지나? <웃음> 늦어, 늦었으면 해야지 뭐. 뭐 돌이킬 수 없으니까 뭐 늦던 빠르던 간에 해야죠 뭐 아무튼 저는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게임에 대한 애착이 조금 남달라요 남들은 뭐 게임하는 것 자체에 시간 아깝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저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한 손에 마우스를 쥐고 죽지 않을까 기계식 키보드를 끌어안고 관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요즘 관 속에 안 들어가나? 오늘 그냥 어, 아는 동생이 무신코 게임 하는데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을 해서 괜스레 생각이 좀 많아졌네요, 오늘.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안할건 아닙니다. 이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